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도 아주 간단한 야매요리를 해볼건데요 오늘은 남녀노소다 좋아하는 떡볶이! 국민간식 떡볶이를 만들어볼겁니다 근데 뭐 떡볶이 떡을 뭐 물을 끓때 넣고 어묵은 언제넣고 파는 언제넣고 양념장은 어떻게 넣고 불은 어떻게 해야되고 너무 복잡한 저희들을 위해 제가 그냥 한 팬에 하는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팬 하나에 모든 재료를 다 쏟아붓고 그냥 끓이기만 하면 끝! 한번 시작해볼까요? 양파는 손가락보다 약간 더 얇게 손가락 반절 크기로 채를 썰어주고요 대파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어묵은 이제 자기 맘인데 저는 그래도 손가락만한 그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먼저 냄비에 물 붓고 계량에 놓은 모든 양념장 넣고 휘저어주세요 고추장이 그냥 어느정도 풀어졌다 까지 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딱 찍어서 맛을 한번 보세요 뭐 나는 매운 떡볶이가 좋다 아니면 달달한 떡볶이가 좋다 이런 떡볶이 맛을 생각해가지고 그 떡볶이에다가 물을 조금 많이 넣어가지고 맹맹하네? 라는 그런 맛이 날때 여기 또 나머지 준비한 재료 어묵 떡파 양파 그냥 한꺼번에 넣고 뚜껑을 덮고 센 불에서 확 끓여주세요 그 사이에 만두를 구워볼까요? 떡볶이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뭐 튀김, 순대, 김밥 이런 거잖아요 저는 그 중에 군만두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거 하면 되겠죠? 뭐 군만두를 뭐한 쪽만 뭐 위에 스팀하고 찌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! 군만두는 바삭한 맛으로 먹기 때문에 뭐, 뭐 스팀으로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는 기름에다가 바삭하게 구울게요 그냥 이렇게 만두도 노릇노릇 앞뒤로 바삭하게 다 구워놨고요 짠! 지금 7분 정도 끓였는데요 이제부터는 뚜껑을 열고 끓여줄게요 센 불에서 뚜껑 닫고 7분 뚜껑 열고 3분 총 10분간 하면은 떡볶이가 완성됐습니다 음! 음! 옛날에 저희는 문방구에서 이렇게 떡볶이를 팔았어요. 컵에다 담아주는 거. 그만나요? 음. 이제 튀김은 국물에 듬뿍 찍어 먹어야 돼요 떡볶이 먹을 땐 저처럼 이렇게 흰옷 입고 잘못 먹다 이렇게 튀기지 마세요 <웃음> 분식점이나 문방구 떡볶이 집에서 옛날에 먹던 그런 떡볶이 맛이에요 자극적이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고 그냥 약간 달달하면서 매콤한 맛?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니까 여러분들도 꼭한 번씩 해드셔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맛을 볼때딱 이렇게 국물을 찍어 먹어보고 어? 이거 내가 생각하는 맛인데? 거기서 약간 더 밍밍한 떡볶이 맛이네? 할때 그때 그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아! 끓지도 않았는데 소스 섞어놓은 걸딱 먹었는데 어우 이 간이 딱 맞네 하면은 이제 완성됐을 때 너무 짜버려 얘가 그니까 약간 좀 내가 생각한 떡볶이 맛에서 물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갔다 싶을 정도로 하면은 맛있는 떡볶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. 네 오늘은 국민간식 떡볶이를 간단하게 한 팬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?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.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. 씩고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. 안녕!